2000년대 초반 한국 예능의 정점을 찍은 인물 방송인 김영만은 2013년 알짜 정보를 얻게 되고 선지급 받은 1년치 출연료를 투자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무려 2억이라고 하는데요. 일주일 안에 30%가 간다는 말을 듣고 나름의 철학으로 하루 동안 분산 투자를 하여 100% 몰빵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종목이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. 그렇게 등락률 확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컬을 마친 김영만은 다시 한번 주가를 확인하는데 몇 시간 만에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바뀌어 장인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추천해준 표영호는 3일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그 이후 연락이 닿으니 본인들도 문제가 생겼다며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김용만은 공짜 아닌 공짜로 방송국에 헛걸음하는 심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종목은 당시 mbc대장검으로 한류스타가 된이영애가뭐 기획사로 이적한다는 찌라시였고 주식이 곧 10배 정도 뛴다는 소문으로 시작되었죠 결국은 해당 기획사로 옮기지 않으며 일단락된 일화입니다